아. 그래,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 선생님 시작하시죠 그래 아유 내가 좀 목이 좀안 좋아요 요즘 에그아 그래요? 아, 근육, 아, 계란으로 목좀 푸세요 아유 고맙네 아+ 아+ 아+ 아유, 아+ 아+ 이봐요 지금 뭐예요? 계란 파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싱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예요? 이상하게 계란 팔고 싶네. 정신 좀 차려요. 아, 아이 미안합니다. 아, 아, 아, 그럼 아, 지금부터 신랑 입장이 네.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아, 아. 그래 그래. 아이 눈놈하구만. 그래. 네. 바로 이어서 신부 입장. 그래. 신부 치마 좀 잡아줘야 되겠어. 아유, 치마 걸렸네. 아유, 아유. 잠시만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스 깨기 하는데야. 올려주겠다 이들아. 제수 없어. 이런 싸가지 없는 <웃음> 것 것이... 죄송합니다. <웃음> 네. 계속해서 신부 입장. <웃음> 아버님, 감사합니다. <웃음> 응. <웃음> 응. 아버님. <웃음> 어, 신부는 자리에 들어가요. 아니 예. <웃음> 아 신랑 이재영군은 어, 신부 김들매양을 사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지요 전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 당신 미쳤어? 아, 아쳤나난 독자라고 애들 낳아줘야 될거 아니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치에안 들어와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두 분의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두 분! 4주 아, 에 4주 에 아, 다시 오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부 같네 나는 표를 따고 싶어 그러니까 어? 어? 시한하네 아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에이, 에이, 자 다음 이어서 신랑 신부 맞절이 네. 있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맞절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이렇게 멀쩡할 신 분이 사례 <웃음> 생신이 세요걔량이라도더드렸어야 <되어> <웃음> <드릴 거야>, 되는데 너 <웃음> 뭐하는 거야? 음. 이상하게 장례식장 같네. <웃음> 내가 뭘쩡히 살아있어! 어허! 버리 자, 다음은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 어, 어, 어, 어, 어. 자, 신랑 이재영 군과 어, 신부 심진아이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호사본 나이 조영비를 꼭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호일번 조영비! 기호일번 조영비를 네. 뽑아줘요! 그래, 그래. 아, 잠깐만, 잠깐만. 양려. 아니, 지금 결혼식장에서 뭐예요? 아하. 의원님에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웃음> <웃음> 예 신영철 이재용 기자입니다 예. 저, 그 이번 동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나이 조영빈은 말이에요 예.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음. 하루에 날개만 두 개씩을 제가 두 개씩. 꼭대는 벗겨주고었다 이겁니다 제가 <웃음> <웃음> 아, 그,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이상하게 국회의원 출마한 것 같네 아유 좀 정신 좀 차려요 <웃음> 자 다음은 신랑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신랑 만세삼창 만세 그래 그래 만세 하하하 <웃음> 대한동이 반세, 대한동이 반세, 반세, 반세. 이 부케 포텐으로 이 응. 이동려 구비를 쳐들하겠습니다. 멀리 던져야 되네! 그, 그, 잠깐, 이 부케 안내려놔이 마이크가 안 보여? <웃음> 조심히 내려놔. <웃음> 음. 그런 식당에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에휴, <웃음> 자 신랑 신부는 그 아버님한테 큰 절을 올려요. 예, 응.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 잘 살아주게. <웃음> 음. 예, 아버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제체원을 하냐 이었어난 독자라고 애를 낳아줘야될거 아니야늘 봐야 별를떠지 이거 봐요 두분사주에사주에 오라니까 사사주에요아 진짜 아, 이제 그러면 식순을 모두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음. 친구분들 모두 나와주세요 어? 어, 친구갔어예이시자다닥다닥 어. 자, 붙어주세요 찍습니다 모두 그대로 맘참 끄러어 시작이 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아니, 예. 신부님은 부케를 던져 주시네. 그래 그래. 아이고. 예쁘게 잘 던져요. 야! 야. 어! 나만 <웃음> 봐! <웃음> <웃음> 아이, 장인는이걸 이걸, 부케를 갖고 계십니까? 아, 이걸. <웃음> 자네는 이걸 왜 들고 있나 이거? 이또 히로미를 부케 폭탄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웃음> 던지게. 잠깐! 이 장면은 꿈에서 본거 같아. 나도라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오! 시야네. <웃음>